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많은 초보자분들이 원하신 거. 공을 깔끔하게 맞추는 방법 뒷땅이나 탑볼 없이 공을 깔끔하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이 잘 맞는 날에는 당연히 뒷땅이나 탑볼 없이 계속 클린샷이 나올 거고 뭐 약간의 페이드 드어오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볼이라는 게 매번 잘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에도 최대한 미스샷 없이 뒷땅, 판볼, 센크 혹은 지나친 슬라이스나 지나친 훅 없이 깔끔하게 공을 맞추는 쉬운 연습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그랬듯이 연습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잘못된 컨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초보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몸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고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왼쪽에 축을 만들어놔야 되고 하체가 리드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은 백스윙 탑에서의 손과 몸과의 간격이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벌어져 있죠. 자 이게 어느 정도 공을 좀 치신 분들이나 볼을 잘 치시는 분 혹은 프로님들은 정확하고 깔끔하게 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하체가 리드를 해주면서 팔이 쭉 따라와주고 마지막까지 몸이 버티는 상태에서 클럽을 길게 뿌려주는 동작이 가능은 하신데 아직 초보자분들은 골프에 대한 어떤 동작이 몸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과도한 손목사 자,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시작을 할때 여기서 아래에 있는 공을 맞추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스쿠핑이 되면서 클럽이 먼저 땅에 컨택이 되거나 혹은 클럽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나오는 심각한 탑볼이 발생할 을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은 정타가 나오더라도 공이 힘이 실리지 않고 공이 높게 뜨기만 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혹은 똑바로 간다고 해도 내가 기사, 기대하는 그런 거리에 한참 못 미치는 공이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두 가지 방법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다운스윙 방법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하시던 것대로 셋업을 잡아주시고 백스윙을 가주시는데 백스윙을 갈 때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공을 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이 클럽 헤드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공을 칠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공을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 이 헤드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공을 맞냐가 실질적으로 공을 맞추는데 공을 보내는데 공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혹은 내가 이 동작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볼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자 먼저 클럽을 타겟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일자로 길게 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지금처럼 백스윙을 쭉 가주신 후에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내 몸이 움직이기 전에 클럽이 뿌려지고 클럽이 뿌려지고 난 후에 내가 공을 클럽을 따라서 공을 맞추면서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을 크게 미스 없이 공을 맞추실수 있을 텐데 클럽은 배제시켜놓고 팔과 몸과 어깨와 허리와 이런 실제 공을 맞추는 부분과는 상관없는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은자 클럽을 일자로 타겟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보냈으면 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 자내 허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10cm 움직였어요. 내 어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30cm 정도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은 클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2m가 넘는 거리를 움직여요. 당연히 다운스윙의 시작은 클럽이 먼저 내려오면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허리가 10cm로 움직일 때, 체는 2m, 3m로 움직여줘야 되고, 어깨가 30cm로 움직일 때, 클럽 헤드는 2m, 2m, 3m로 0 움직일 수 있는 그 간격을 맞춰줄 수가 있지. 여기서 몸이 먼저 틀어가 버리면,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동작은 클럽 헤드를공 쪽으로 뿌려주는 동작이라고 부르죠. 양팔을 클럽 공방향으로 쭉 뻗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팔이 공방향으로 뻗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클럽 헤드의 무게에 내려오는 속도가 합쳐지면서 클럽이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될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을 살짝 틀어주시기만 하셔도 피니시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몸을 잡고 연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몸이 먼저 틀어지는 예전의 스윙 방식 그대로 하시면서 팔만 추가로 더 쓰시는 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정상적으로 셋업을 잡으시고 왼발을 약간 내밀고 오른발을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백스윙은 하프스윙까지만 다운스윙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팔만 이렇게 툭 떨어뜨려 주기만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팔이 이스피드의 무게가 더해져서 알아서 몸 앞을 지나가면서 지금처럼 공을 맞춰낼 거예요. 내가 컨트롤을 해서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클럽헤드가 내려와서 지나가는 힘에 의해 알아서 공이 맞아 나가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땅이나 탑볼 없이 공이 깔끔하게 똑바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왼발은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 그 상태에서 백스윙은 어깨를 이용해서 클럽을 일자로 밀어내서 하프스윙까지만 몸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클럽 패드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클럽 패드만 내려준 상태를. 유지해주고 클럽 헤드가내 몸을 지나간 후에 지금처럼 몸이 따라가 준다면 깔끔한 컨택과 올바른 방향이 동시에 나오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셋업을 잡고 정상적으로 백스윙을 간 후에 클럽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몸이 약간 기다려주거나 혹은 살짝 비켜주는 동작 정도까지만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깔끔한 컨택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컨택을 만든 후에는 자, 백스윙은 어깨를 이용해서 클럽을 타겟 반대쪽으로 일자로 보내주신 후에 클럽이 던져지면서 동시에 몸이 같이 회전을 해주시게 된다면 좀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컨택과 바른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해주실 동작은 팔이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가 공을 칠때 제일 중요한 이 클럽 헤드가 공과 직접 만나는 내 허리, 어깨, 팔은 공과 직접 만나지 않아요. 클럽 헤드가공과 직접 만나니까 이 클럽 헤드를 움직이는 방법을 먼저 몸에 익혀주시고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방법이 어느 정도 몸에 익혀지면 그때부터 약간씩 몸을 사용하면서 클럽 헤드와 몸이 같이 움직이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클럽 헤드가 따라오는 스윙이 아닌 클럽 헤드와 몸이 같이 움직이는 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